안녕하세요. 써니텐입니다. 얼마 전 저희 영상에 한 시청자분께서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남자는 놓친 사냥감에 대한 복귀, 여자는 수확물에 대해 어떻게 알뜰하게 오래 먹을까 하는 계획으로 남자는 과거 있는 여자 용서 못하고 여자는 반대로 미래 없는 남자 용서 못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 바람경력이 있는 여자를 만나는 것이 차라리 미래에 바람을 필 계획을 가진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나 이분의 댓글을 보니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 말이 100% 삶의 진리가 될수 없듯이 이분의 댓글이 시청자분들께 더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판단은 시청자분들의 몫입니다. 의견을 내어주신 분께는 소중한 의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때문에 이번 편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부작용에 관해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작용이 때로는 순작용이 되는 경우에서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부작용은 누군가에게 뭐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느 부부에게는 정말 참지 못하는 고통의 연속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 10명 중 8명이 별것 아닌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너무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는 내용이 다른 두명에게는 너무 격한 표현을 쓰지 않고 아름다운 표현으로 설명해 주었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두명의 사람들은 여러분 주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10중 8구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 해도 10중 한두론 후회를 할 수도 있는 내용이라면 많은 공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통령 선거가 아니잖아요. 70-80% 인원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고 해서 나머지 분들도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라 장담할 수 없듯이 잘 모를 수도 있는 그분들에게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결혼 전 급하게 결혼을 준비하는 남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한 번만 체크해보라고 합니다. 지식, 지방경제력, 직업 뭐그 외에 라이프스타일, 자녀교육에 대한 가치관, 속궁합, 식성, 나이나 외모 등에 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알아서 잘 심사숙고하니 패스하겠습니다. 위에 세 가지 사항을 체크하지 못했을 때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대학을 나오고 못 나오고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지식이란 명문대를 나온 사람을 찾으라는 이야기 또한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기초 지식조차 갖추지 못하면 주변인들에게 답답함을 불러일으키고 심하면 답답해서 안 걸리겠다 라는 대사까지 나오게 되죠. 실제 답답함과 암의 관계는 의학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으나 이런 대사를 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나 결혼 후 아이가 커서 유치원이나 학교를 다닐 때쯤 되면 이 문제는 점점 커지게 됩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아이가 숙제를 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엄마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죠. 엄마,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 아빠한테 물어봐. 자식의 숙제를 알려주며 아빠의 지식 향상과 어릴 적 학창시절 추억을 떠오르게 해주는 순자금 또한 있으니 이부분도 참고하시고 판단은 시청자들의 몫입니다. 부잣집 딸을 만나 그집안의 후원을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인과 경제 수준, 학력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거나 혹은 어느 정도 경제 수준이 중산층의 집안을 만나지 않았을 경우 아래와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중산층은 어느 정도냐고 물어보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 먼저 말씀드리면 OECD에서 말하는 중산층 기준은 그 집안 식구들이 1인당 하루 평균 10에서 100불 사이로 소비를 하는 집안이 중산층이라고 하네요. 베트남에 몇 명이나 있겠냐고요? 4,400만 명 정도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베트남은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 수준이 낮은 나라는 맞지만 그렇다고 모든 국민들이 거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님이 만나는 그 여자는 항상 돈돈거리고 부모님은 아프고 동생들은 학교 가야 되고 오빠들은 일도 안하는 그런 콩가루 집안의 사람만 만날까요? 감성팔이를 하고자 뻥카를 치는 건지 진짜인지는 그녀만 알수 있겠죠. 아 물론 이 부분은 옆에서 자꾸 돈돈거리기 때문에 남자의 경제관념이 더욱 강하게 잡히게 되고 추후하는 사업에 부스터 효과를 내어주는 순자금도 있을 수 있겠네요. 직업에 관해서는 모든 직업에 귀천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각 직업마다 장단점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땀을 흘려 최저시급의 알바를 경험해본 사람들은 돈 버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율락업에 존사한 사람들은 돈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매춘이 나쁘다, 옳다라는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으나 일반인들은 급하게 돈을 필요할 때를 대비하여 저축을 해두는 경우가 많지만 그들은 돈이야 뭐 호구 한명 물어서 작업하면 금방 들어오는데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죠. 한국에서 연애를 하다가 헤어질 경우 자기가 줬던 선물을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는 가끔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들도 좀 쿨하지 못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울랑여와 연애를 하다가 헤어질 경우 그동안 연애기간의 일수만큼 화대를 계산하여 지급해달라고 웃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랑해서 하는 연애가 아닌 연애 또한 하나의 비즈니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전, 처녀 때 그런 사상을 가진 것이라면 그 정도 사상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혼하여 자식까지 낳은 후에도 그런 생각을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겠죠? 물론 그게 뭐 어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외이니 판단은 시청자들의 몫입니다. 아 그리고 업소녀나 결혼중개소를 통해 이루어진 분들은 추후 자녀들이 아빠, 아빠는 엄마 처음에 어떻게 만났어? 라고 물어보면 사실대로 이야기를 할지 아니면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할지 스스로 미리 대사는 맞춰놓으셔야 합니다. 아 아빠가 엄마 초이스했어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 물론 율락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 하버드와 같은 명문대를 나오고 사회 밑바닥부터 고위층까지 다 경험을 해보고 그런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업이 천직이라 모두에게 떳떳하게 전체 공개로 스스로의 일을 자랑스러워하며 종사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저도 니테이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께 미리 말씀드립니다. 한국이나 다른 서양 여자들은 나를 거들떠도 안 본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남아 여자를 만나 현질로 일정 부분 채워줘야 하는 건 당연하고 아까 말한 그 부작용 같은 거다 감수할 수 있으니까 그냥 어리고 예쁘면 장땡이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제 영상의 내용은 잊어주시고 본인의 주관대로 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말이 100% 정답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 영상은 국제 결혼 하신 분들을 비하하는 영상이 아닌 베트남은 물론 동남아 여자나 혹은 미국이든 호주든 러시아든 어느 나라 여성을 만나 껍데기만 보고 급하게 결혼하고자 하는 분들께 한번더 체크를 해보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편에 너무 단점인 부분만 이야기하였지만 장점인 부분은 다음 편에 제작할 예정이니 국제결혼의 장점을 아낌없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